이번 판 킹모모 다시 해 봐. 자크 하자고? 자크는 내가 스킬을 모르는데. 아무무는 아까 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 봐요. 그럼. 그래요. 이번 판내 자크 해 볼게. 올 들고. 야, 의 패시브를 지하리브에다텔를 지켜... <웃음> 타는 거야. <웃음> 개 웃기네. <웃음> 잠깐만요. 저 자크 좀 읽어 보고 올게요. 이걸 먹으면 체력을 회복. 치명상을 이번 내조각아 네 이건 패시브. 쭉 뻗어서 잡고. 아. 이거는 그러면 Q를 하나 잡고, Q를 한번더 누른, Q를 한번더 누른 다음에, 클릭을, Q하고 챔피언 클릭, 그 다음에 또 Q하고 챔피언 클릭하고 또 Q를 눌러야 되는가? 써보면 알겠지 뭐. 어? W 썼는데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W는 계속 쓸수 있는 건가? 큐한번 써볼까? 아 이렇게 쓰는 건가? 이렇게 쓰는 건가 했는데 잘 모르겠어. 그럼 이길 가다가 이렇게 W 써도 돼요? 어 아니네. 젤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. <웃음> 어 그냥 그냥도 나오는 줄 알았어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! 잠깐만! 오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야 아니게 이거 먹고? 아니지, 아니지. 아, 그렇지, 아니지. 휴, 큰일 날 뻔했다. Hello there. 오오오오 오. 오, 오, 오, 오! 오! <웃음> 아 <웃음> 뭐야 저거. <웃음> 아 이거 동선 애매하게 돼버렸네. 입 이거 근데 재밌다. 이야! <웃음> 야, 이거 너무 재밌는데? 야, 이거 너무 재밌어, 이거. 어, 살짝 땡겨보신? 어. 어? 죽는 거 아닌가 몰라. 어이, 미친, 뭐야! 안 돼, 나 죽어, 나 죽어! 아. 와, 이못 썼어. 와, 살았다. 고마워요. 어, 긴 도왔어, 긴 도왔어. 도와줘요. 파토 몰라 와. 도와줘요. 아, 아 도와줘요. 도와줘요. 아, 강타 때렸어요. 강타, 강타가 있잖아. 왜 강타를 안 쓰냐? 아, 바보 같은 정글이었다. 기다리세요, 기다리세요. 제가 다시 또 갱킹 제대로 감. 아. 여러분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, 아, 오 써봤어 드디어 써봤어. 근데 난 죽겠어. 난 죽을 것 같아요. 아, 아, 아, 오큐 드디어 사용해봤어.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. Hello there. 오 킨드 들어오려고. 오허 킨드. 어이? 오호 내꺼 빼먹었어 갱을 못가겠는데? 킨드한테 말려가지고 왜 뭐야 왜 때려? 왜 때려 야! 왜 때려 얘네왜 때리는거야?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no. 아 뭐야 아이 끊겼어 아 뭐야 <웃음> 야 왜? <웃음> 야 뭐야, 뭐야 나 방금 뭐지? 잠깐만 잠깐만 젤리, 젤리! 젤리, 죽어요! 죽어버렸다. <웃음> 와, 또 끊겼어, 또 끊겼어! 아니, 뭐 때문에 자꾸 끊기는겨? 아, 나 진짜... 아, 이거는 티원들이 너무 잘하는데? <웃음> 이건 내 부정할 수 없다. 나 혼자 바빠 보인다고? <웃음> 저 너무 바빠요. 지금 레벨 차 줄이려고 내가 이 자식들 아까 나 걸어가는데 때렸지. 엄마 엄마 아 싸우려는 거 아니었어? 젤리 죽어요. 젤리 <웃음> 또 젤리 죽어요. 젤리 살려줘. 오 젤리 살았어. 젤리 살았어. 젤리 먼저 도망갈게요. 한입꺾 아이 맛있다 재밌는 있네 재미 있는데 게임에서 땡 게임에서 쓰자마자욕 쳐먹겠네 또욕 쳐먹기 딱 좋아져 아왜 자꾸 이가 끊겨 아 움직이면 자꾸 끊기는구나. 아.. 소름돋아.. 방금 내 목임보고 소름돋았어.. 아 어, 뭐야! 어나 죽었네 언제 죽었어? 살려줘! 젤리 살려줘! 젤리 살려줘! 도망갑니다! <웃음> <웃음> 젤리.. 젤리 살았다.. 아, 나. 맞는 게 없어, 맞는 게. 어 젤리 필요해, 젤리. 젤리. 아. 야, 이거 팀원들이 잘하네. 아, 소렛 나왔어. 나 이번 판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젤리라는 말인 것 같아 젤리 젤리 <웃음>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죽어요 젤리 죽어요 젤리 또 젤리 죽어요 젤리 살려줘 어, 젤리 살았어 젤리 살았어 살려줘 젤리 살려줘 젤리 살려줘, 젤리 살려줘. 아 젤리 너무 재밌네